선생님 잠깐 시간 좀.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그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.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. 음.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? 머무래? 너이 새끼 뭐야? 야만대 10만원 까드립니다. 너이나 이거 안놔 있을 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.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